네, 안녕하세요. 조저입니다. 어,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VM의 워크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칼리 리눅스이든 아니면은 뭐 리눅스 다른 것들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성할 것들을 설치를 했을 때이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방법들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만약 변경하고 싶다 라고 할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vm의 워크스테이션이던 버츄얼 박스던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상 네트워크들을 추가를 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칼리뉴스 앞에서 저 영상 같이 따라 하셨다면은 VMA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들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제가 어, 나트 환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부 대역으로 어, 내부하고 그 다음에 외부 쪽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나트 환경을 구성을 했는데 ETH0에 192.168.140 이라고 이렇게 IP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IP는 다를 거예요 요거는 설치를 할때요 부분은 임의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AT를 여기서 어 네트워크에서 세팅을 하셔가지고 음 확인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제가 칼리리눅스 확인을 할때이 네트워크 어댑터를 NAT로 이렇게 어 확인을 했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NAT는 IP가 임의적으로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. 저는 140으로 이렇게 잡혀 있죠. 자, 근데 여기에서 또 애들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트 환경을 또 구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또 다른 네트워크들을 또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이것을 이번에는 나트 환경이 아니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브릿지 환경이나 아니면 호스트 온리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자 그래서 이제 나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고 IP대역들을 좀 바꾸고 싶어요 예, 그랬을 때는 이제 또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에디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에서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라고 있어요 요 부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가상 네트워크 환경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, 클릭을 해주시면 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이렇게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쪽에서 192.168.140 이라고 여러분들 의 IP가 잡혀있기 때문에 현재 이곳이 140대역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꾸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쪽에서 바꾸시면 되는데 어, 지금 현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권한을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 비례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Change s e 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죠 권한 표시가 있잖아요 이것을 클릭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죠 자. 뜨고 자, 자 그러면 이제 권한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불러옵니다 자동으로 불러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은 어, 불러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권한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트 환경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192.168.140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나는 이걸 140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음, 심플하게 100번대로 좀 구성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바꾸고 보면은 어, DHP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네이블 떴죠 그래야만이 자동으로 이게 할당이 됩니다 어플라이를 해 주시면은 얘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어,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환경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OK를 눌러 주시면은 자 그럼 우리가 아까 140대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,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수도 d o i f c o n f i g 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어, 192.168.100 역으로 예, 수정이 된 것을 예, 볼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또 해야겠죠. 어떤 확인이냐면요, 우리가 나트 환경, VMware 워크스테이션의 나트 환경은 외부하고 이제 통신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, 그러니까 네이버.com이나 구글을 입력을 해서 인터넷이 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가 확인을 해봐야겠죠. 그래서 칼리눅스 나트 환경에서 외부로 지금 인터넷이 또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VM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이 네트워크들을 한번 수정하는 것을 한번 어, 살펴봤습니다